네, 저는, 레 네, 관련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거나 추운 날 운행을 하다 보면, 앞에 서 있는 차량의 뒷유리가 습기 제거를 위해 열선 작동을 한것 같은데, 일정한 부분만 습기가 제거되지 않는 차량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뒷유리의 열선이 손상이 된 경우인데요. 세단용 승용차의 경우, 딱딱한 물건이나 두꺼운 외투 등을 밀어 넣을 때, 옷의 지퍼나 장식에 의해서 손상이 되고, SUV 차량도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처럼 짐이 많고, 날카로운 물건에 후에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방법으로 수리를 할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 불편함을 참고 그냥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뒷률의 열선이 손상된 것을 DIY로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뒷유리에는 열선 말고도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라디오 수신을 담당하는 안테나 기능이야.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열선과는 다르게 부분 부분 끊겨진 모양도 있고 여기 이 차의 경우는 영어로 안테나라고 표시를 해놓은 차량들도 있어. 그래서 간혹은 열선을 작동시켰는데도 위쪽으로는 습기가 제거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바로 이 부분이 안테나였던 거야. 이 차량도 같은 증상이 있는 차량인데 차 안에 습기를 채우고 열선을 작동시켜봤더니 보는 것처럼 이쪽 라인에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차량을 이용해서 달락된 부분이 어딘지 찾는 방법과 복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런 전기전압 검전기가 필요하고 온라인에서 천원대 구매가 가능하더라고 또 여기 보이는 건 DIY 열선 복원 키트인데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모두 해외 구매로만 가능하고 가격은 2만원 정도 하더라고 먼저 단락된 부분을 찾는 방법은 검정기의 끝을 사포에 갈아 뾰족하게 만들고 검정기의 집게를 마이너스 접지 차체에 고정을 시킨 다음 검정기의 뾰족한 부분을 이상이 생긴 라인에 의심이 되는 부분에 열선에 찔러보는데 검정기의 램프가 점등이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간격이 좁아지는 부분을 찾으면 그 부분에 단락이 있는 곳이고 체크를 해놓으면 되고 수리 복원하는 방법은 단락된 부분의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름을 잘라내고 단락된 부분을 알코올 줌으로 닦아주고 단락된 부분의 열선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있는데 간격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나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기로 했어 복원 용액이 들어있는 작은 병을 충분히 흔들어주고 단락된 부분의 용액을 15분 간격으로 두번 발라주고 15분 후에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면 되는 거야 검정기로 단락되었던 것 좌우를 체크해 보니까 점등이 잘 되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뒷유리 열선의 손상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안전운전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유리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아도 쉽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오늘 보신 내용 참고하시고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관련 한다. 수고했어, 동TV요.